거짓말하지 마세요, <웃음> 제가 누가 엔지니어 아니래. <웃음> 대국의힘문 만방하다는 거죠. 벌목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프랜드석 김현승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은 저희가 바로 한2주 전쯤에 리뷰한 적이 있었던 브랜드입니다. 바로 심갓! 아, 그때 저희가 그 EK3라는 모델을 리뷰를 하고 나서 음. 그 댓글에 그 EN700에 대한 네. 네, EK3의 하이라인업인 EN700 프로에 대한 문의도 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사운드캣을 탈탈 털어왔습니다 <웃음> 심갓이 어, 저는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정보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되게 괜찮은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 EN700 프로도 한번 들어보려고 털어왔는데 네. 색깔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이미 지금 까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음, 빨간색, 빨간색. 네. 그 다음에 그레이. 그레이. 아또 그레이 색깔이 있습니다. 언박싱을 한번 해보면 짜잔! 열면 거꾸로요 어, 아 어, 그렇네요 진짜 이 케이스는 정말 고급스러워요 <웃음> 이 케이스 너무 갖고 싶어 <웃음> 이거 이렇게 못 구하나? <웃음> 따로 뭐 가죽공방에 한번 아예 <웃음> 그레이 색깔은 지금 이렇게 보면 유닛이 음. 어, 지금 화면에 잘 나타나는지 어, 모르겠는데 저는 그레이 좋네요 어 그레이 되게 괜찮아요 네. 색깔 좋네요 네, 그레이 너무 괜찮고 블랙! 블랙 에디션입니다 음. 블랙도 뭐 굉장히 로멀하게 네. 잘 나가는 네. 뭐. 블랙 괜찮죠? 음, 괜찮네요. 네 테두리가 황금색. 음, 음, 음. 네. 중국이 좋아하는 그렇죠 <웃음> 그렇죠. <그쵸, 그쵸. 웃음> 네. 광택이 좀 있어요. 이게 빨간색 색상도 있고 파란색 색상도 음, 나오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제가 이걸 집어왔는데 뭐냐면 굉장히 신박합니다. <웃음> 야이대망해대망해 자자. 아, <웃음> <웃음> 태극전사 의 이기죠 <기존. 웃음> 네. <웃음> 재밌네요 네. <웃음> 네. 빨간색과 파란색을 양옆에 <웃음> 쓸수 있는 네. <웃음> 원래 이런 <웃음> 거 있어요? 네? 아 제가 보자마자 아, 이건 태극전사 <웃음> 아 <웃음> 구성품을 보시면 안에 저희가 여기 동봉되어 있던 케이스와 그 다음 이어폰 이케이3와 달라진 점 이어팁이 두 종류가 오 이어팁1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어팁2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가 다른 거죠? 이어팁1 같은 경우는 미드와 하이 영역대에 좀 적합하다 오, 그걸 나눠 놨어. 이어티2는 베이스 강화. 아, 이게 심각이 어. 색깔이 있네. 저번에 어. 토글도 그렇고, 어, 토글 스위치도 어, 그렇고. 뭔가, 뭔가 이렇게 어. 있네, 색깔이. 어, 사용자들을 음. 이렇게 막간지러게하는 음. 이런 매력이 있어요. 치, 역시 어. 장사 속들이 장난해. 내중고 어. <웃음> 지금 번들로 지금 테스트 했을 때 그냥 뺐을 때는 베이스를 강화할 수 있는 이어티2에서 음. 이렇게 착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 이걸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어티1도 한번. 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심간디 e n 7 0 0 p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10만원 후반대 오 어, 거의 준 20만원이라고 봐야 되는. 음 깜짝 놀랐던 거는 음. 이 케이블 있죠? 네이 케이블이 사실 되게 좋아요 지금 뭐 꼬임 방지되어 있는 건뭐 기본이고 케이블 자체가 제가 보자마자 오이 케이블이 지금 이 가격대에 나올 수 없는 케이블인데 싶어가지고 찾아보니 음. 무결정 순동선과 은도금이 하이브리드 된 8심 케이블이에요 사실 케이블값만 거의 한 10만원 정도? 어 진짜로요? 네, 소재나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음... 케이블 값만 시중에서 살려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음... 그런 케이블인데 오이 케이블을 썼다니 하고 되게 좀 놀랐거든요. 음... 거기다가 지금 여기는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는데, 네. 티타늄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있어요. 음. 티타늄 다이나믹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가 진동해서 소리를 전달하게 되는데, 음. 티타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동속도가 빠를 거거든요. 음. 네. 일단은 일반 다이나믹 드라이버보다 비싸죠. 근데 어떻게 해도 어때? 그니까. 러 대국의 아... 힘은 이쑤시개 팔아서. <웃음> <웃음> 때보자 되는 나라 냐야 제가 오늘은 저희가 항상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그 XDSD를 사용하지 네. 않을 겁니다. 저희가 왜 XDSD를 사용을 하냐? 음. 일단은 제가 아이폰 유저라서 <웃음> 저희가 이어폰 리뷰를 좀 정확하게 하려면 음. DAC에서 음. 이어폰의 성능을 좀 극대화 시켜줘야지 음. 음. 이 이어폰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알수 있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보통 XDSD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음. 오늘은 왜 LG폰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냐면 네. 이 심갓에서 따로 출시한 블루투스 모듈이 또 있어요. 지금 이 en 700 프로를 사용을 하시다가 네. 유닛만 떼서 블루투스 모듈로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 네. 웨스턴처럼. 블루... 네, 그렇죠. 네. 근데 블루투스 모듈 자체는 이제 별매이기는 한데 음, 음. 아, 그게 베레오마. 또 되게 평이 좋다라는 얘기가 음, 있어서 음. 제가 또 집어왔습니다. <웃음> 블루투스 모듈을 꼈을 때와 일반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그 차이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음, 위해서 음, 음. LG 폰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유선과 블루투스 모듈을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는 게 LG밖에 없어요. 제품밖에 없어요. <웃음> 네. 아, 오늘은 조금 특이한 뭐 레퍼런스를 추천을 할 텐데요. 메탈인가요? 아니, 레퍼런스까지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 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게임 OST인데 네네. 트랜지스터라고 누가 엔지니어 아니래. <웃음> <웃음> 게임도 무슨 트랜지스터라고 하고 있어요. <웃음> 그러니까요. 아, 다음에 튜브로 한번 <웃음> 인서클이라는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네. 정말 괜찮은 반응인 것같은데 네. 같은데. 음. 아, 어떠세요? 오늘 아주 좋은 레퍼런스인 것 같네요. 음. 네, 레퍼런스를 하나 더 들어볼 건데요. 카밀라 카벨로, 하바나로 굉장히 유명해진 가수죠. 음. 네, 11월 15일날 음. 신보가 나왔는데, 리빙프룩프라는 음. 곡입니다. 네. 네. 어 심각. 얘 <웃음> 뭐 네, 재밌 네, 진짜 아니, 2 0만원 대도, 4 0만원 대도, 괜찮은데? 이 곡을 제가 준비한 음, 이유는, 음, 음, 음. 차트, 진입한고들을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니렇게게 요새 차트 진입 곡 중에 한반 음. 이상은 그 형이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어, 그형 아세요? 그래미도 많이 받으셨고. 아, 그렇죠. <웃음> 네. 그 그렇죠, 그렇죠. 그래미 많이 받으면 다형 음.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어, 세르반게니아는 역시 그 저음부를 굉장히 음. 좀잘 잡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저음을 잘 잡는 믹스 엔지니어들, 좋아하는 믹스 엔지니어가 세르반게니아랑 음. 제이슨 조슈아. 음. 네. 왜냐하면 이게 또 저음 이어팁이다 보니까 음, 아, 저음 감화에 어, 좋은 이어팁 투다 음, 보니까 음, 음, 제가 이 곡을 먼저 들어봤어요. 음. 와그 저음이 이렇게 팍 퍼질 때 굉장히 깔끔해요. 음. 네. 그리고 처음에 인서클. 인서클. 어, 예. 네. 그곡 같은 경우는 음, 굉장히 지금 디스토션한 사운드들이 네, 되게 맞아요. 많잖아요. 맞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 레퍼런스로 왜 음. 괜찮다라고 했냐면 음. 그 디스토션이 많은 곡들은 음. 이 유닛 자체에 노이즈가 껴 있거나. 디스토션이 음. 좀 껴있는 그런 이어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듣기 싫은 하모니스들이 음. 많이 나거든요. 깨끗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유닛들은 그런 디스토션 있는 곡들을 들었을 때그 디스토션의 그 입자감이나 이런 것들이 음. 굉장히 듣기 좋게 나요. 되게 그 몽환적이고 예. 네, 그 바스라지는 그 느낌에 되게 막 빨려들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 표현이 잘 되는데 음. 그냥 무음 상태에서 음. 바로 들어도 음. 화이트 노이즈나 음. 이런 것들이 진짜 음. 막 놀라울 정도로 없어요. 네. 깔끔하게 네. 클리어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소리 자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음. 케이블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좋은 거다. 음. 그리고 플러그 자체도 음. 금도금 돼있는 플러그거든요 음. 음. 이런 노이즈가 없을 수밖에 없는 구성이기는 해요 음. 음. 일단 제품 퀄리티 자체가 일반적으로 20만원대에서 볼수 없는 퀄리티가 일단은 음. 빌드 퀄리티가 나온 거고 음. 그 다음에 소리나 튜닝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깔끔하고 플랫한 느낌 초금음역대가막 네. 도드라지거나 네. 이런 느낌도 아니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레퍼런스를 하나 더 추천드려 볼게요 음. 벤이라고 벤이요? 뉴질랜드 출신의 뮤지션인데 키위야! 뉴질랜드 사람을 키위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키위라고 아. 그러는구나? 음, 음. 어. 아, 또, 호주에서 호주서 호주에서 호호주 사람들 주 뭐라 그주줄 알아요? 뭐라 그래요? 오지. 오지? 오지, 키위. 서 호주에서 호주에서 인이 베니는 되게 어려요. 데뷔 자체가 열여덟인가, 열아홉 살인가, 어... 이렇게 한 여성 싱어송라이터인데, 그쪽 계열에서는 음, 음. 빌리 아일리쉬 같이 되게 음, 음, 어린 그런 핫한 음. 여성 싱어송라이터 중에 하나인데, 베니도 어, 신부가 나왔어요. 음.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예. 들어보겠습니다. 베니 네. 이, 이 곡에서 네. 그 스네어 있죠? 네. 그 짧은 스네어. 음, 음. <웃음> 음. 네. 네. 되게 그 짧은 음, 스네어가 음, 음. 밸런스 드라이버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음, 음. 그 빡빡 조이는 그런 어택이 아니라 음, 음, 음. 되게 시원하게 탕 하고 음, 터지는 음, 그래서 이런 짧은 스네어들도 탕탕이런 음, 소리들이 음, 많이 나는 음, 거죠 전체적으로 튜닝으로 해서 조미료 친 느낌이 아니라 음. 릴리즈도 되게 자연스럽게 팡팡 네, 네. 하고 네. 네. 네. 자연스럽게 음, 사라지게 만드는 음. 그 어택감과 그 릴리즈 타임과 이 전체적인 그 튜닝 밸런스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작업할 때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네 거기서 살짝 치찰음 대역들 5 k g 나뭐 이런 음, 쪽들만 음. 살짝 올라가서 음. 하얗이나 이런 게 조금 더 기분 좋게 들려요 네. 그래서 이 베니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드라이브 감이 있는 노래인데 음, 음, 음, 음. 스네어 탕 하는 느낌과 음, 음. 그런 하얗이 착착착 하고 이렇게 음, 쪼개 주는 음, 음. 그런 음, 느낌들이 되게 좀 시원하게 음. 잘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심각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다 괜찮네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음. 20만원대에서 볼수 있는 퀄리티는 아닌 음. 것 같아요 좋은데요? 진짜? 네네 음. 그럼 오. 여기서 저희가 이어팁 1 음, 음, 음, 미드와 하이가 강조된 음, 음, 것들은 어떤 음, 느낌이 나는지 음. 한번 들어보시죠 디테일이 음. 또 빨간색이라고 팁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깔맞춤 아 해줬어요 요 이어팁으로 한번 네. 저희가 들었던 레퍼런스를 한번 싹 들어볼까요? 아니 진짜 진짜로 아까보다 훨씬 많은데 미드라고 하이가? 어떠셨어요? 되게 신기하죠. <웃음> <웃음> 뭐지? 팁은 겉모양만 봐서 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재질도 아, 원리가 뭐지? 형태만 봐서는 진짜 왜 저음이 많이 나오고? 음, 음. 왜 중고음이 많이 나오는지 진짜 알수 없는, 짐작할 수 없는 건데 재질이 다른가 싶기도 하고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똑같은데? 똑같죠 <웃음> <웃음> 그냥 실리콘 팁이에요 둘 다?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음. 아예 뭐 분간하기 힘들어요 적혀있어요 실리콘 팁이라고 이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한참 <웃음> 모른다고 중국말 모른다고 <웃음> 그러면... 영어로도 적혀있고 뒤에 한문으로도 적혀있고 거짓말 아, 아, 없어 아 진짜 거. 실리콘 팁 없잖아요 없어. 여기 그냥 영어로 이어 팁 원하고 파워풀 미드하이 프리퀀시, 하이레졸루션 앤 페네트레이션, 크리스탈 클리어 사운드 무슨 뜻인가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어팁 투에는인핸스드 베이스 앤 슈퍼리얼 리스닝 컴포트, 아웃스탠딩 어텐유에이션 오브 앰비언트, 스티빌리언스, 뉴트럴 앤 베이스 드라이븐 사운드 맘바하다는 거죠 <웃음> 그렇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어 근데 진짜 느낌이 싹 변하죠. 저번에 그 톡을 했던 것처럼 네. 한꺼번에 확 변하니까 네. 재밌네요. 얘는. 와이 아, 회사가 정말 캐릭터 있어. 어 캐릭터 있고 뭔가 마케팅 음, 방향을 음, 굉장히 음.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기본기에 음. 굉장히 충실하게 만들어 놓고 튜닝적인 것들은 음. 선택해라 그렇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취향에 맞게 선택해라 음. 우리는 모든 요구에 응해줄 준비가 음. 언제든 음. 되어 있다 음. 지금 음. 이제 마지막으로 음. 테스트해 볼 거는 네. 지금 이 유닛을 음. 블루투스 모듈로 연결했을 때 이게 바로 블루투스 모듈입니다 아 별매죠? 아 이거는 별매 제품이에요 음. 가격은 거의 한 5만원 정도? 5만원이 약간 안되는 충전은 USB. USB와 u s b 마이크로 음. 5핀 케이블입니다. 한번 뜯어서 보면 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미안합니다 사우드캐드 <웃음> 여 블루투스 모듈로 때, 아, 들고 다닐 때 네, 들고 다닐 때, 때 휴대하고 음, 음. 이렇게 파우치가 음. 들어있는데 파우치도 오, 괜찮아요 자이 블루투스 케이블은 세가지 종류를 판매하고 있어요 음. 하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온이핀 케이블 이핀 음. 케이블이 EN700%랑 호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핀 케이블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웨스턴 시리즈 들 네.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MMCX 음. 어, MMCX 형태의 블루투스 모듈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심갓의 EM 시리즈들 음. 걔네들을 지원할 수 있는 블루투스 모듈도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 세 가지 종류를 지원하기 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호환을 맞을 수 있어요 음. 플러스 마이너스 볼륨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원을 켜고 끄거나 할수 네. 있는 멀티 펑션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착용하면 이런식으로 착용할 음. 수 있게 혹은 뒤로 돌려서 이렇게 음. 쓸수 있게 네. 나온 거죠 뒤로 돌리는게 낫겠다 뒤로 돌리는게 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에라네 왜요 색깔이 네네. 검은색에서 뭔가 더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 색깔이 이 블루투스 모듈은 색상은 이거 검은색 하나네요 음. 깔맞춤하고 싶으시면 블랙이나 그레이를 음. 사라는 근데 뭐 사실 레드&블랙 나쁘지 않을까? 태극전사를 꼈을 때 어떻게 될지? <웃음> 그거 잘 어. 모르겠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떠셨나요? 뭐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음음. 무방할 정도로 네. 차이는 진짜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유선 연결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더꽉 들어찬 음음. 느낌 볼륨이 클 때와 작을 때그 촘촘함이 자연스럽게 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느낌은 네. 있습니다만 거의 뭐요 정도면 차이가 없다고 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음. 지금 이 블루투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서는 AAC 지원하고 네. 지금 일반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aptX까지 지원하거든요 음. 거기다가 지금 이제 퀄컴 칩셋 들어가 있거든요 오, 예. 네. 저희가 뭐 탭이나 가성비 되게 좋은 그런 코드리스 이어폰들에 들어갔던 퀄컴칩 들어가 있고 퀄컴칩 들어간 것들도 믿고 쓰잖아요. 네. 음질적으로는 음. 유닛의 거의 음. 98% 이상 재생하고 있다. 네. 멀티 페어링 할수 있어요. 여러가지 기기에 동시에 페어링 할수 있어서 어... 어, 기기 할 때마다 페어링을 뭐 끊고 다시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음. 이 기기에서 재생하다가 요 기기로 바로 넘어가게. 음. 멀티페어링 기능이 있다는 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배터리 타임 9시간. 9시간? 요즘 이제 출시되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들 대부분 이제 9시간 이상 지원하니까 음. 거기에 맞춰서 한 9시간 정도 네. 지원하게 된것 같아요. 보시면 요게 아마 배터리인 것 같아요. 아. 이쪽은 이제 리모컨 쪽이고, 음. 어, 이쪽은 이제 배터리팩. 음. 그래서 확실한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웃음> 막 던져. 어, 어쨌든 음. 요렇게 있어서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아. 아, 그럼 반반 들어갔겠네 배터리가? 어. 오늘 저희 신간 EN700 프로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네. 이수빈이 그냥 준비를 너무 아, 많이 해놨네 그냥. 준비 열심히 하시습 어. 제가 사실 저번에 네. EK3 리뷰를 하고 나서 네. 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괜찮은 음, 이어폰이다 음, 음. 라고 맞아요, 추천을 맞아요. 해드리고 싶었는데 음. 괜찮다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중국산이라고. 어. 오. 중국산 브랜드에서 사실 음. 그 가격이면 쉽지 않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중국산을 빼고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모르고 들으면 진짜 깜짝, 네, 깜짝 놀랄 거예요. 브랜드 모르고 가격만 딱 듣고 들었을 네. 때 저, 어, 놀랄만한 네. 이어팁이라던가 저번에 토그리 했었고 참신해! 참신해! 범용성 있고 네. 가용 범위가 되게 넓은 이어폰들 네. 취향이 어떻든 간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 네. 구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키지 구성도 굉장히 깔끔하고 보급스럽고 네.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메탈 선요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